양자수 갑시다 양자수는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1s에 있냐, 2s에 있냐, e p 에 있냐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다 달라졌죠. 그리고 2p, 오비,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짜리지? 세개짜리거든 그런데 그 전자가 x에 있냐, y에 있냐, z에 있냐에 따라서도 전자 발견 확률이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양자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수 숫자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내용이 좀 어렵다고. 따라서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지금 목적은 뭐냐 하면, 양자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이 숫자라는 걸좀 받아들이는 게 주목적이거든. 그래서 좀 엉터리지만, 엉터리지만 나는... 이 양자수를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냐 하면, 주소의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집 어디에 살아? 할 때에도, 뭐, 이게 뭐, 경기도인지, 서울시인지 있죠? 뭐, 그리고 거기서도 뭐, 안양시인지, 시도 얘기해야 되고, 다음에 무슨 동인지, 동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몇동 아파트 몇 동인지 아파트 동수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호에 사는지 호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내 집의 주소를 말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내에선 최소 여섯 가지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이 전자가 무슨 오비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주소의 개념으로 숫자의 개념으로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양자수는요, 총네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지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 너 s 오비탈에 있어? 야, 나도 s 오비탈에 있는데, 야, 그런데 이 둘은 같은데 살아, 딴데 살아, 다른 곳에 살잖아. s 오비탈은 똑같지만 있는 곳이 전혀 다르지. 어, n은 몇 s에 있어? n은 몇 s에 있어? 이처럼 음, 같은 s지만 껍질이 달라 이 껍질에 있는 이 앞에 큰 숫자를 우리 아까 했었죠?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문자로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 근데 이 주양자수의 특징이 있어 1s 요만하지? 2s? 3s?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커지거든 따라서 오비탈의 크기와 관련이 돼 있어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은 큰 거야 다음에 1s가 에너지가 더 높아 2s가 더 높아 2s가 높아 3s가 높아 그럼 2p가 높아 3p가 높아 그렇지 3d가 높아 4d가 높아 따라서 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해버려 그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크기도 증가고 에너지도 증가야. 따라서 오비탈의 크기와 오비탈의 에너지에 관계된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구나 하고. 그랬더니, 이야, 너두 번째 껍질이야? 나도 두 번째 껍질에 있어. 반갑다, 야. 했는데 둘은 같은 데 살아, 다른 데 살아. 애는 ES에 사는데 는 어디에 살지? 있는 오비탈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지가 있는 아파트 자체가 틀리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 이처럼 S냐 P냐 오비탈의 종류잖아요 이 종류를 결정짓는 양자수를 부 양자수 또 다른 말로 방위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여. 죠둘다 P업이라서 같아요 P업, P업에서 문자로는 이렇게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S 오비탈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죠? P 오비탈 아령형이죠? 아, 이 부향자 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오비탈의 형태.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 같은 말로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죠. 오비탈의 종류. 그리고 수소를 빼고 다전자에선 2s가 에너지가 더 컸어? 2p가 에너지가 더 컸어? 2p가 더 컸거든. 3s가 더 클까? 3p가 클까? 3P가 클까? 3D가 클까? 따라서 애도 수소를 제외하건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해. 오비탈의 에너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좀 이상하다. 뭐가? 우리 양자수니까 숫자로 쓰기로 했잖아. 그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1, 2, 3, 4라고 껍질수 썼잖아. 그치? 그런데 오비탈은 왜 S하고 P라고 써? 숫자로 나타내야지. 그래서 S오비탈은 부양자수 0으로 쓰기로 했어. 0. P오비탈은 부양자수 1로 쓰기로 했어. 예, 아이고, 지우게. 우리 오비탈 했었잖아요.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딴딴딴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양자수가 S오비탈은 얼마로 쓰기로 했지?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그러면? 그렇지, F오비탈은? 3, T 오비탈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 자체로 따라서 우리가 부양자 수가 0이다 우리 어차피 S하고 P밖에 안 하거든 자, S 오비탈 동그랗게 생겼지 그래서 0이야 농담이에요 그냥 나온 숫자예요 그냥 동그랗게 생겨서 0이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라고 P 오비탈 P 오비탈 1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P 오비탈은 부양자 수1 S 오비탈은 부양자 수요. 컬? 야, 너도 이 피란 아파트에 살아? 나도.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야? N은 101동, N은 102동, 아예 다른 동에 사는 거야. 이처럼 P 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고 D 오비탈은 오비탈이 5개죠. 그렇지? 오비탈 개수가 다르거든.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좀 구분 좀 해줘야 되겠어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P, X, P, Y, P, Z로 구분했거든 그런데 D 오비탈은 오비탈 몇개 짜리지? 그래 N은 하나 짜리고 N은 세개 짜리고 N은 짠짠짠짠 다섯 개 짜리라니까 이거는 X, Y, Z로 구분이 안돼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희 하는 값이 나와버려 따라서 그냥 숫자로 쓰는 게좀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숫자를 쓴게 자기 양자수 문자로는 ml이라고 써요 여보야 자기야 그 자기 아니에요 마그네틱 자석할 때 자기 그 자기예요 마그네틱 n은 오비탈의 방향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 오비탈의 방향 x축 방향이야 y축 방향이야 z축 방향이야 그런데 n은 숫자를 매긴 게좀 특이하다 어떻게 매겼냐 하면 자, 이건 외우는 건데 s 오비탈, 오비탈 몇개 짜리죠? 그냥 0이라 쓰기로 했어요. 자 p 오비탈, 오비탈 몇개 짜리죠?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쓰기로 했어요. 자 d 오비탈, 오비탈 몇개 짜리지?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 쓰기로 했어요. 다시 할게요. s 오비탈, 부양자 쏠마입니까 0이잖아 이걸 왜 ML이라 썼냐 밑에 아래 첨자를 왜 L이라 썼냐 하면 L랑 관계가 되어 있거든 자, 부양자수 0 무슨 오비탈? S오비탈이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 그냥 0 그런데 부양자수 1 무슨 오비탈? P오비탈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D오비탈 부양자수 얼마? 그렇지 d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2거든 그럼 부양자수가 2인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시작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만약에 부양자수 3인 오비탈이 있어 부양자수 3 그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시작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잡기로 한 거야 다시 s 오비탈 부양자수 얼마? 0, 그럼 자기양자수는0 부양자수 1은 무슨 오비탈? P오비탈. N은 자기 양자수가 0, 뿔마 1. 그럼 부양자수가 2는 자기 자 자기 양자수가 얼마? 0, 뿔마 1, 뿔마 2까지. 자, 봐 우리 그럼 부양자수가 4인 녀석이 있대. 그럼 이 녀석의 자기 양자수는 시작. 0, 뿔마 1, 뿔마 2, 손가락이 안 펴진다. 씨, 뿔마 3, 그 다음에 꿀마사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런데 N은 자기 양자 수가 몇 종류지? 한 종류지? N은 자기 양자 수가 몇 종류지? 세 종류지? N은 자기 양자 수가 몇 종류야? 그래서 방이 몇 개짜리야? 다섯 개 N은 방이 몇 개짜리야? 오이 자기 양자 수의 종류가 무엇과 관련돼 있지? 오비탈 수와 관련이 돼 있어 자기 양자 수가 세 종류다 오비탈 세개 있는 거고 자기 양자 수가 다섯 종류다 오비탈 다섯 개 있는 거야 자, 자, 부양자 수가 5야 부양자 수가 5 시작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뿔마 5 전체 오비탈 몇개 있겠어 11개 있는 거야 연결 다돼 있어 자이것좀 지워도 괜찮겠어요? 우리 목표는요 이건 이렇구나 살려고 넘어가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내 걸로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 계속 반복해야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무슨 양자수? 부양자수 자 ML 무슨 양자수? 그렇지 자기 양자수 자 주양자수 0 있어 없어? 0번째 껍질 있어 없어? 없지 가장 안쪽 껍질은 몇 번째 껍질 최소값이 1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따라서 S 오비탈 동그랗게 생겼네 부양자 수 얼마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럼 부양자 수 0이니까 이 녀석의 자기 양자 수는 얼마야? 0한 종류밖에 없지 오비탈 몇 개? 한개 되는 거야 두 번째 껍질 가요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 무슨 오비탈 있었지? S 하고 P S 부양자 수 얼마? 0이지 P 부양자수 얼마? 1이지 아두 번째 껍질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부양자수 0인 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 얼마? 0밖에 없고 부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0에다가 뿔마 1 이렇게 있는 거야 따라서 N은 오비탈이 몇 개지? 세개 느낌 조금 올 거야 세 번째 껍질 무슨 오비탈? 무슨 오비탈? 무슨 오비탈이 있어? S P? 아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무조건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값 주양자수가 2이면 부양자수는 a 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0, 1 주양자수가 3이면 가능한 부양자수는 시작 0, 1, 2까지 그러면 a 가 0이면 자기양자수 얼마? 1이면 자기양자수 0에다가 뿔마 1 자기야 부양자 수가 1리 자기 양자 수는 0에다가 뿔마 1, 뿔마 2 N 는 오비탈 몇 개? 둘, 둘, 하나 해서 다섯 개 되는 거지 좀느낌는 뭐지? 그럼 만약에 주양자 수가 오면 부양자 수는 몇 가지 있어? 그렇지 0, 1, 2, 3, 4 다시 몇 가지 있어? 다섯 가지지 맞잖아.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 몇 가지? 한 가지. 애보다 1만 작은 거야. 2면 몇 가지? 3이면 몇 가지? 4면 몇 가지? 5면 몇 가지? 6이면 몇 가지? 7이면 몇 가지? 그런데 최대값은 애보다 1이 작아. 0부터 출발해서. 오케이? 야 그러면 애는 부양자수가 4짜리야. 부양자수가 4짜리는 자기양자수 시작. 0. 뿔마1, 뿔마2, 뿔마3, 뿔마4. 알겠죠? 문자 가볼까? 나중에 이쪽 파트 가면 책에 수식도 나와 있거든? 그식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냥 몸으로 익히시라고. 주향자 수가 N이야. 그럼 부향자 수는 몇 가지 있어? N가지. N가지. N가지인데 얼마부터 출발해? 0, 1, 두두두두 가서 언제, 얼마까지?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했어요. 우리가 패턴만 좀 익히시고. 어 너도 EP에 살아? 나도 EP인데. 야, 너도 자기 양자수가 나랑 같네?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지?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 라 했지? 누가 그거 찾았다고 라 했어? 파울리 라는 사람 파울리의 베타월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자 배치해서 할 거야 파울리란 사람이 찾았는데 파울리란 사람이 베타 원리 뭘 찾았냐면 하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간다 그걸 찾은 게 아니고 그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의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야 파울리는 뭘 찾아냈냐하면 우리 양자수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주소라고 했지 그치? 그런데 그 양자수는 전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즉 주양자수도 부양자수도 자기양자수, 그치? 아직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야. 혹시 이 중에서 같은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손? 이와 마찬가지로, 오케이? 아 저번에 수업할 때 둘이 손들더라고 쌍둥이였어. 어?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자는 없는 거야. 그걸 파울리가 찾아낸 거야. 즉 주소가 네 개잖아. 이네 가지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너 무슨 아파트에 살아? 쌍용? 알았어. 어, 나도 쌍용인데. 오케이. 어, 어디야? 여기. 아, 여기 쌍용이구나. 아, 몇 동? 백 동. 어, 나도 백 동이야. 백 동. 100동. 주소 같네 그래서 같이 집에 가는데 입구에서 만났어. 와, 너몇 층이야? 7 층. 눌렀는데 나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 같은 층인 거야. 기본 묘해. 그래서 문이 쫙 열렸는데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애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는 일로 돌아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같은 곳에 전자가 있을 때이 마지막 양자수를 파울리가 찾아냈거든. 하나는 업 스핀. 스핀이요. 로마예요 스핀. SPIN 스핀. 돈다는 거죠. 전자가 실제로 도는지 몰라요. 본게 아니라서. 실험적으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스핀이라고 이런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도는 게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도는 게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은 이렇게 돌아서 엄지가 위를 향하는 업스핀 그리고 또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돌면 다운스핀 이렇게 돌면 업스핀 이렇게 돌면 다운스핀 즉 같은 곳 안에 있었을 때 전자는 스피니 다르대요. 스피 상태가 다른데 이 스피니 서로 딱 반대더라. 그리고 이거 이 양자수를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 스피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 문자로 m 스핀 s라고 써요. ms 그런데 이 숫자를 찾아낸 거야. 업스핀은 플러스 2분의 1 다운 스피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란 저 숫자를 찾으니까 그게 나온 그 양자역학 그 식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더래. 그게 파울리가 양자역학의 마지막 조각 퍼즐을 딱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 있잖아요. 쌤, 그러면 오비탈 하나에 파울리는 전자가 최대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 두 마리까지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봐. A란 전자가 있고 B란 전자가 있어. 오케이. 자 A하고 B 똑같은 방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한 4S라고 써볼까. 둘다 주양자수 어때? 4로 같지요? 부양자수 어때? 그렇죠. 얼마로 같아? s니까. s 동그네. 얼마로 같지? 동그란 용어로 같죠? 자, 자기 자 양자수 어때? 자 우리 부양자수 0. 자기 양자수는 0. 부양자수 1. 자기 양자수는 0. 불마 1. 그렇지? 어, 자기 양자수 얼마야? 0. 같아. 마지막 남은 게 무슨 양자수지? 그런데 얘는 업스핀 플러스 얼마? 2분의 1. 애는 다운, 스피, 마이너스 얼마? 이거는 같해 서로 달라.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그럼 세마리 한번 넣어볼까? 우리 세마리 스피 양자수는 둘밖에 없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계에선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업하고 다운. 그래서 한 마리가 1로 더 들어갔는데 애가 업이 돼버리면 C. 누가 누가 겹치니? 애 겹치지 A랑 주 양자수 같이 부양자 수도 같이, 자기도 같이, 모두 같아져버려, 이제. 같아져버려. 이렇게는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오케이? 만약에 애가 다운으로 들어갔다 치면, 이번엔 누구랑 겹치지? B랑 겹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를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넣어? 두 개밖에 못 넣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기본 개념, 개념편하고 있죠? 아, 나중에 이제 우리 3월이 되면 중간고사 대비로 실전 내신을 들어갑니다. 실전 내신은요, 문제풀이법이 좀더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개념은 하진 않아요. 문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방학 때 기본 개념은 일단 개념을 좀 폭넓고 깊이 있게 보려는 게 이쪽 파트의 핵심.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3월에서 실전 내신 문제 편가게 되면 흡수 속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자고. 하이스트인가 옛날에 질문했던 어떤 질문 중 면접 질문 중 하나. 또 다른 세계에 왔어. 언 i 더 유니버스. 그런데 그언 i 더 유니버스에서는 무슨 양자수지? 그런데 스핀 양자수가 네 가지가 가능하더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스핀 양자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 두 가지밖에 안 되지 그런데 이 어나더 월드에서는 업스핀도 있고 다운스핀도 있고 아시 갑자기 영어가 생각 안 난다 어, 왼스핀도 있고 오른스핀도 있고 네 가지가 가능하더래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서 오비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수는 몇 개가 되죠? 그럼요. 업, 다운, 랩, 오른쪽, 왼쪽. 그렇지? 이 세계에서는 오비탈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서는 S오비탈, 전자 몇개 들어가? 4개. P오비탈 몇개 들어가? 3 곱하기 4 해서? 그럼요.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지. 내신은요? 아, 저거 낸 학교 있더라. 내신에서는. 면접. 그냥 모 뭐냐, 주관식 등등에서. 됐지, 알? 아한개더 들어갈까? 자기양자수. 에, 무슨 오비탈이야? 피오비탈이지? 그럼 피오비탈은 부양자수 얼마야? 그러면 자기양자수, 시작. 0? 불마일이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N은? 0. N은? 왜? 진짜야? PX이야? PY야? PZ야? PX? N은? Y? N은? 왜? 왜? <웃음> 왜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나는 집에서 일기를 쓸때 글을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쓰니까 그래서 이게 1번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나라를 가면 반대로 쓰는 애들도 있지 않아? 그럼 그 나라에서는 이게 XYZ인가 그러면? 이 방이나 이 방이나 이 방이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고 했지? 똑같은 방이야. 우와 여기도 85인치 TV, 여기도 85인치, 여기도 85인치. 우와 에어컨도 다 똑같은 게 있고 청소 상태도 똑같고 우와 등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 이 방에 방향만 다른 거야. 일렬로 그려서 그런 거지?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 치자고. 어느 방이 제일 좋아? 아, 이렇게 그리면 또 뾰족하니까 위에가 좋다 하더라고, 또. 아, 진짜 대충 이렇게 해서 어느 방이 제일 좋아? 오케이? 자. PX 그렸어? PY 그렸어? PZ 그렸어? 아, 이쪽 축은 무조건 X 축이야? 무조건? 절대적이야? 아니잖아. 이게 0인지 1인지, 마, 마이너스 1인지, 이게 XYZ인지 문제에서 위에 표시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수 없는 거야. 이 자기 양자수는 이런 개념이야. 아, 어, 내가 방을 운영, 내가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가진 이 거대 호텔은 방이 3개밖에 없어. 근데 방마다 내가 앞에 호수, 더 테일, 뭐냐, 그 레이블을 좀 붙이고 싶어. 그런데 옆에 저기 호텔은 방이 하나짜리래. 뭐 다른 붙일 거뭐 있어? 0번 방이라고 해. 이런 붙인 거야. 그런데 이쪽 호텔은 방이 몇 개짜리? 3개짜리래. 그래서 이걸 101호, 102호, 103호 아, 좀 그러니까 음, 0얼마 1로 붙이자. 그래서 자 알바 일로 와봐. 어, 너 가서 여기다가 에 0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싹 사람들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태그 좀 붙이고 와. 몇번 붙일래? 이 마음이지. 네 마음이지. 손 가는 거 우선이지. 뭐, 0 붙여도 되고, 1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 1 붙여도 되고. 그렇지너몇번 붙일래? 니네 마음으로 붙이는 거야. 어쩌라고 네 마음이지, 이거지. 오케이? 따라서, a 가 플러스 1인지, a 가 마이너스 1인지, a 가 0인지는 문제 자체에서 어떤 값을 지정해주기 전에는 알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질문 갈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현재 이 p 오 비탈에 전자 몇 마리 들어가 있어? 두 마리 있지? 약간 심도 있어. 심도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의 자기 양자 수가, 전자의 자기 양자 수가 플러스 1인 전자 있어, 없어? 즉, 플러스 1번 방에 전자가 있냐, 없냐 하는 거야. 있어, 없어? 그렇지. 모르는 거지. 이게 플러스 1번 방일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그러면 0인 전자 있어? 없어? 모르지 이게 0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방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지? 이러면 A가 달라지는 거야. 0번 방에 전자 있어? 없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에? 1번 방에도 있어? 없어? 있겠죠? 에? 마이너스 1번 방에도 있어? 없어?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자기양자수 순서대로 x, y, z, no nope. 아니야 에?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아니야 책에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태그가 돼 있어라고 쓴것 뿐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부터가 아니다 뭐 기억해 놓으시고 어? 어머나 얘들아 축하해 양자수급 끝났어 지어도 되겠어? 뭐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교재 조금 살펴볼까요? 요거는 형광편만 칠하세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형광펜 오비탈 의 에너지 준위 이게 누구라고 적혀있지? 작게 수? 그렇죠 수소 형광펜 딱 칠하시고 문제에 눈이 크게 힘빡 주시고 문제에서 다음은 수소 원자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은 수소 원자에 넘어가면 안돼 수소 꼭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수소의 특징 뭐 있어? 2s하고 2p가 같아. 뭐가? 에너지가. 3s, 3p, 3d가 같아. 이 앞에 쓴 숫자가 무슨 양자수야? 즉,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 그건 바로 누구? 수소. 수소만 그래.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 수소만. 다른 녀석은 부양자수도 같아야 돼.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부양자수도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미치거든. 야, 야, 야, 야. e s 하고 EP 있다 치자고. 둘다 주양자수 같이. 그런데 다전자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같해 달라. 다르거든. n은 부양자수 얼마야? n은 부양자수 얼마야? 그럼 부양자수가 달라서 에너지가 다른 거야. 하지만 수소는 부양자수 안 봐도 된다고. 수소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바로 누구? 수소. 나머지는 이렇게 달라. 부양자수도 달라야 돼. 형광패는 수소. 문제에 수소 나오면 절대로 잊지 말자. 알겠지